예? 인터넷이야? 오, 불 들어와 불 들어와 좋아 불 들어오면 다 된거야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지금 JM 스피커를 마칠 마스터링에 한번 사용을 해보신다고 해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Burn 저희 작업하면서 저희 메인 스피커하고 번갈아가면서 들어보면서 전반적인 밸런스는 되게 좋았어요. 아무래도 2웨이 스피커고 우퍼도 5인치 5인치 맞나요? 이게? 5.2인치. 5.2인치? 5.25. 5.25인치. 음. 5인치라고 할게요 <웃음> 자체의 뭐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 스피커에서 내줄 수 있는 저역과 고역의 밸런스 그 질감 이런 것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좋다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지금 오늘 작업했던 곡은 이제 힙합 장르의 음악이었는데 고역 자체가 되게 초고역이 나오는 그런 스피커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가격이나 이런 건 모르는데, 외관으로 봤을 때는, 야마 HS 시리즈, HS5, 뭐, 요런 급이 아닐까. 최근에 이제 HS8 좀 들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특정 주파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붐잉이라든지 레조넌스가 생긴 듯한 느낌은 좀 적고, 그것에 비해서는 밸런스감 있게 들리는 게좀 좋은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저것만 들어보면서도 좀 EQ 조절이랑 다이나믹 조절도 좀 해봤는데 어, 모니터가 꽤잘 됐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조절하는 것들이 좀 정확하게 들리는 음, 그런 좀 느낌을 좀 받았고요 어, 작업용으로 손색이 전혀 없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가격이 얼마 될것 같아 예측하기로 어. 통당 20만 원안 넘으면 어, 어. 안 넘을 것 같아 <웃음> 한 조에 20초반 <웃음> 깡패지.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 가격을? 정말 합리적인 가격? <웃음> 어. 가격을 어, 어. 안 알려주더라고요. 들어보고 음, 음.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 들었어요, 진짜로. 아? 어. <웃음> 지금 메인으로 쓰고 계신 스피커 가격이 어떻게 얼마나 되죠? 이글스톤웍스라고 하는 미국 브랜드고요. 네. 거기서 나온 사보이라고 하는 네. 그 브랜드입니다 지금은 네. 이제 아니 가격이요 아, 가격이요? 예. 출시 가격 기준으로 네. 조에 한 6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한 조에? 네. 6천만 원이요? 패시브입니다 그리 그래, 앰프도 물려야 되고 네. 지금 쓰고 앰프는 얼마예요? 포드 s p m 네. 6천입니다 네. 모노블럭 두개 대당 한 4천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산게 아니니까 음... <웃음> 그걸 듣다 저걸 들으면 어떤가요? 비교하면 안 되죠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정색을 해? 아니, 아니. 그 사람이 정색할만도 하지. <웃음> 마스터링 스튜디오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런 거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마스터링 마스터링은 하죠. 참 <웃음> 마스터링은 이제 어떤 걸하는 거냐면은 소비자가 청취하게 되는 최종 소비 매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청취자가 듣게 되는 뭐 CD라든지 아니면 뭐 유통하기 위한 디지털 포맷의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완성의 작업, 마무리 작업, 최종. 마스터링 스튜디오에서 스피커를 선택하는 기준 뭐 이런 게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마스터링 스튜디오는 그전 뭐그 단계라고 할수 있는 뭐 녹음이나 믹스 단계는좀 다르게 아무래도 좀어 소비자 측에서 소비자 사이드에서 커스텀 사이드에서 청취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소스를 디테일하게 들으면서 어 소스 선별하고 프로세싱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어쿠스틱이나 이런 주변 환경에 영향을 좀 적게 받으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니어필드 모니터링을 주로 하게 되는데 마스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미드필드나 파필드 모니터링을 좀 하는 편이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스튜디오마다 셋업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대체적으로는 저런 하이파이 스피커니까 뭐 소비자들이 쓰는 것들 스피커들 중에서 좋은 거를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보통 이제 그 좋은 룸을 갖추고 파필드 모니터링을 하는 편입니다. 스피커를 멀리 놓고 듣는다. 뭐, 뭐, 그다음에 뭐, 비싼 거를 쓴다. 그런 그런 뭐 그런 거죠. 근데 네. 김현승 감독님은 파필드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아우 나는 나는 안 맞아. 그, 그 녹음 믹스 하시는 분들이 사실 파필드 적응이 잘 못하시더라고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JMI 스피커가 지금 니어필드로 쓰기에는 괜찮나요? 네, 니어필드로 쓰기에는 매우 적합한 그런 스피커인 것 같아요. 제품들마다의 어떤 특색, 뭐 예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사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훨씬 상위 기종의 어떤 퀄리티를 기대하면 당연히. 안 되고 비슷한 가격대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통당 한 100만원 언더 쪽에서 보급형 스피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스피커들 중에서 서브용으로 두개좀 굉장히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니어필드 스피커를 보통 책상에 세팅할 때 추천해 줄 만한 뭐팁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이제 책상에 그냥 얹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일 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은 스탠드에 세우는 거를 권장을 하는데 이게 스탠드에 세우면서 책상까지 두고 하게 되면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되다 보니까 바이브레이션 디커플러 제품들을 사가지고 거기에 얹어서 쓰는 게 그나마 좀 낫고 그 스피커하고 귀 높이하고 맞춰야 되는데 스피커 보통 이제 놓다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안 맞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좀 높이를 맞출 수 있는 어떤 견고한 데스크탑용 받침대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같이 사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바이브레이션 디커플러 이런 거 놓고 스피커 놓고 하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디커플러 가격이 스피커보다 비쌀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대안으로 뭐 많이들 하시잖아요 음. 벽돌을 구해와서 <웃음> 벽돌? 네, 벽돌 네, 벽돌을 구해와서 음. 벽돌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이제 높이를 적당히 맞춘 다음에 스피커를 그 위에다 이제 얹어 놓는 거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 작은 사이즈의 스탠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 사서 쓰시면 귀높이에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이게 페어에 20만원인데 뭐디커플럭까지 하면은 뭐한3사 40만원 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3, 40만 원짜리 스피커를 사면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거든 이거는 아그지그렇지 기본적으로 어차피, 해야 돼 걔를 사도 좀. 어차피 들어야 될 돈이니까 음, 음, 음, 제가 볼 때는 사라 <웃음> 어, 뭐, 선택의 어떤 음, 음. 그런 포기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JME 스피커 리뷰를 하러 소니코리아까지 왔습니다 먼길 왔습니다 <웃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JME 스피커를 마스터링 작업에 한번 투입을 해봤어요 뭔 일이야 <웃음> 승희 형은 무슨 잘못을 <웃음> 뭐 내가 할바 아니야 <웃음> 네. 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내보냈다고 해서 네. 여러분들 그 댓글에 아, 그러면 이 스피커로 마스터링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곤란합니다 누가 하느냐 문제고 <웃음> 그러면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누가 오겠어 네. 이걸로 녹음, 믹스, 마스터링 전부 다 안됩니다. 이거는 사실 음. 입문자용으로 굉장히 네. 좀 추천할 만한 스피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스피커로 시작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입문자용 5인패, 네. 입문자용 마이크 뭐 이런 시리즈들을 계속 기획해서 했는데 네. 마침 자랑스러운 국뽕에 취했다 <웃음> 국내 브랜드 JME에서 네. 입문자용으로 굉장히 적절한 스피커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네. 심지어는 여기 소니코리아까지 와가지고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네. 필드에 적용해서 써봤더니 음음. 야 이거는 입문자용으로 굉장히 강 추천을만 하다 해서 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저희가 입문자용으로 추천을 해 드리냐면 네. 첫 스피커를 뭘로 시작하느냐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JME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에 이 인치수 대비 나오는 스피커들 중에서는 상당히 플랫한 편입니다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봤다가 좀 놀랬어 이 브랜드가 처음 듣는 브랜드였거든요 뭐 형님만 그랬겠어요 우리 모두 <웃음> 나도 승희 형도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처음 듣는 브랜드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 없이 음. 어 이거 왔네 음. 한번 들어봐야지 그딱 들어봤는데 오. 뭐야? 괜찮잖아 나도 형이 음. 들어보라 그래갖고 녹음실 음. 들어갖고 뭐야? 어. 그러고 딱 들어봤는데 네 <웃음> 괜찮네 어 괜찮네 <웃음> 어 생각보다 괜찮네 이게 사실 이문자용요 가격대나 아니면은 요 인치 사실 마이크도 그렇고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고 조금 과장돼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저음이나 고역들이 되게 과장돼 있는 애들이 많은데 이 스피커는 안 그렇습니다 5.25인치에 한계가 있어요 아, 있죠. 하드웨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역이 더 깊게 나올 수도 없고요. 그쵸. 고역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스피커 회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살짝 구라를 치죠. <웃음> 전문 용어야. 어, 원래 나오지 말아야 될저음이 음. 나온다거나.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들리지 맞아요. 않아야 될 고역이 음, 나온다거나 음, 음, 음.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모니터로 쓰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음.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음. 작곡자분들이나 음. 이런 분들은 음. 사실 이렇게 곡을 쓰거나 이럴 때 음. 아, 기분이 가좀 좋아야 되잖아. 예, 예. 5인치 스피커지만 음. 거기서 막 폭발적인 저음이 나오고 막, 어, 막 고역이 막 화려하게 나오고 이래야지 뽕이 어. 취한다고 <웃음> 그리고 곡도 잘 나와. 그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음. 해요. 맞아요. 근데 이 곡이 이제 믹스 단계에 왔을 때 문제가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가 막상 믹스 스튜디오에 갔는데 음. 내가 듣던 거랑 다르게 굉장히 킥이 허하다던가 음. 아니면 저음이 막 너무 많다던가 음. 고역대가 너무 막 쏘고 있다던가 음. 뭐 이런 별의별 문제들이 막다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음. 내가 처음에 익숙해질 때 약간 이런 플랫한 모니터 스피커로 시작하는 거는 또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네. 없는 저역은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웃음> 바라지마 그래서 저음이 부족하면 더큰 인치로 가야 돼요 돈을 더 쓰면 된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근데 만약에 그게 여기서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온다고 라 하면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저희가 원래는 입문자용 스피커로 추천을 하려고 했던 스피커들이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두배 이상, 두배 이상의 가격대가 음. 되는 그런 스피커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려고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 제이미 스피커를 들어보고 나서는 음. 야 이거는 입문자용으로 딱이다. 해자지. 그렇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네. 가격도 굉장히 좋죠. 이 가격대가 없어. 내가 사실 식으로. 모니터 스피커 어. 치고는 이 가격대가 음. 굉장히 드문 가격이야.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5인치라면, <웃음> 5인치는 대적할 상대가 없지. 그렇죠. 이 가격에 인치가 깡패라고. 아 그렇죠. 물리적인 거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요 피지컬은 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웃음> 그래서 스피커는 사실 커지면 커질수록 음. 좋긴 좋습니다 너더큰거살라고 그러잖아 지금 너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아. 음. 네, 하지만 여러분도 음. 이제 작업방에서 음. 작은 데스크에서 음. 음. 8인치 10인치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이 6인치거든요 그렇죠 6인치 넘어가면 사실 공간도 제약이 들어와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자기, 자가 기자 소유의 집과 음, 음. 자가 소유의 방이 아닌 이상 그게 좀 울리기 힘든 음. 그런 그쵸, 측면들이 그쵸.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저희도 작은 방에서 작업을 할때 추천하는 가장 좋은 인치수는 4인치에서 6인치입니다 5.25인치라고 하면 음. 사실 굉장히 적절한 스피커인 거예요 모든 걸타협을한 거지 공간과 크기와 굉장히 이제 음. 적절한 타협했죠. 아, 어점이 오니까. <웃음> 그렇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좀 디자인이. 디자인이 조금 음. 왜 그랬어요? <웃음> 빌드업이 되면서 음.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해드리는 이 스피커는 네. 입문자분들이 작업용으로 첫 시작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음. 스피커라는 거. 음. 그 다음에 PC파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어, 그렇죠. 네. 네. 네. 사실, 뭐, PC파이로도 굉장히 좀 손색 없는 네. 네, 그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오히려 PC파이용으로 조금 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네. 2인치나 3인치 쓰시는 분들이 갑자기 네. 5.2인치에서 볼륨 올려보시면, 음. 오우, <웃음>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뭐, 약간 욕심이 나시는 분들, 음, 음. 내가 뭐, 기존에 2인치나 3인치 뭐, 이런 PC 스피커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조금 큰거 한번 써보고는 싶고, 그런데 가격이 조금 부담은 되고 여런 mm -hmm. 분들한테는 지금 PC파이용으로도 굉장히 좀 적절한 선택이 될수 있다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Burn 저희가 이 JME 스피커를 입문자분들한테 강추하겠다. 대표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네. 대표님께서, 네. 어, 이번엔 자진해서, <웃음> 자진해서 네. 좋은 가격을 주셨습니다. 네. 입문자분들에게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네. 안 그래도 좋은 가격, 네.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좋아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어, 주변에 이제 네. 음악 작업 시작하시는 분들, 네. 혹은 학생들. 네. 특히 학생들은 괜찮다. 굉장히 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많이들 추천들 부탁드리고요.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방송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웃음> 스튜디오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예? <웃음> 승희 형은 일하고 있는데? 야, 마스이리 끊었어? <웃음> <웃음>